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의 여자에서 최악의 악당인 주에라가 어떻게 벌을 받기를 바라시나요? 주에라는 그동안 너무 심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합당한 천벌을 받아야 할 텐데요. 저는 이번 42화를 보고 주에라가 어떻게 벌을 받게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에라는 이제 남유진의 엄마인 차영란을 본인의 편으로 만들었는데 남만중이 남유진과 헤어지라는 말까지 하며 가로막고 있어서 분노합니다. 그 바탕엔 아직 정겨울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죠. 주에라는 정겨울의 병원에 들어가서 산소마스크를 벗겨버립니다. 물론 다음화에서 문제없이 해결되겠지만 주에라의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있을 결말에 대한 복선들입니다. 주에라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에 조력자가 한명 있죠. 맞습니다. 심부름센터 사장입니다. 이 인간도 주에라와 같이 천벌을 받아야 하죠. 주에라의 위기 때마다 이 심부름 사장 때문에 복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남유진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심부름 사장이 마네킹을 이용해서 남유진을 감쪽같이 속였었죠. 이때 날씨가 매우 흐렸고 비가 왔습니다. 보통 그런 날에는 벼락이 치죠. 현재 정겨울이 오세린의 모습으로 있는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오세린과 정겨울이 같은 병원에서 있다가 벼락을 맞았고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오는 날 주에라와 심부름 사장이 같이 있는 모습들이 먼저 복선으로 나와준 것입니다. 또한 주에라는 정겨울이 누워 있는 병원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 주에라가 받게 될 천벌을 예상해 보면 주에라는 다시 한번 병원에 누워 있는 정겨울의 목숨을 노립니다. 이때 비가 많이 오며 날씨가 매우 안 좋았죠. 주애라는 심부름 사장과 병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치 분노한 것처럼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순간 벼락이 주애라와 심부름 사장에게 내리치며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주애라는 살벌하게 생긴 남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남유진에게도 버림받고 차영난에게도 버림받고 본인이 주애라라고 우기다가 평생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결말이 나올 것입니다. 주애라는 거울을 봐도 이전의 모습이 아닌 우락부락하고 터프한 남자의 모습만 보게 되며 그동안 그녀가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며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오며 쓸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악당의 최후와는 정반대로 정겨울과 오세리는 다시 영혼이 바뀌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에라가 받는 천벌은 무엇일지 예상해보셨나요? 악당들이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착한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